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아고. 영어로는 파크다 나는 아주 기다란 입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오늘은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들을 만나볼지 궁금하지 않니? 너무 궁금해! 궁금해. 오늘은, 오늘은 어떤,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될까? 동물원에 도착했어. 모두 준비됐지? 응! 준비됐어! 오늘은 악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밌겠다! 악어, 파크다이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악어. 영어로는 파크다이 나는 아주 기다란 입을 가지고 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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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영을 잘할 수 있도록 뒷다리가 물갈퀴처럼 생겼단다. 나는 몸과 이끼리가 아주 길고 다른 물갈퀴처럼 생겼어. 그래서 물속에서 부드럽게 수영을 할수 있지. 나는 길쭉길쭉하고 영어로는 파크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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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야 안녕 다들 안녕 나는 길쭉길쭉하고 영어로는 파크다운. 밖에다... 길쭉 길쭉 길쭉 길쭉 나는 길쭉 길쭉하고, 영어로는 파크다오. Mm-mm. 오늘은 악어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지 기대되는구나. 어린이 친구들 다들 안녕? 악어야 안녕? 악어야, 안녕. 오늘 악어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애들아? 악어는 온몸이 단단한 비늘로 덮여있어. 악어는 입이 길쭉길쭉해! 입이 길쭉길쭉한 악어를 만나봤어. 다음에 더 신기하고 멋진 동물들로 찾아올게. 어린이 친구들 안녕! 클라워 어?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